안녕하세요 밥술 한잔입니다 지난 편에서 중국동 알가스집 방문기를 소개한 영상에서 예고 드린대로 이번에는 만두국집을 가봤는데요 중국동 만두국을 포장해서 집에서 먹어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방문 포장하신 분들을 위한 주의사항과 참고사항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영상에 앞서서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사랑합니다 포장해온지 하루가 지나 포장된 육수와 만두 개봉! 마늘 냄새가 엄청나는데? 충분히 포장해주신 육수에는 마늘향과 구수한 향이 가득했습니다 육수는 멸치 육수도 사골 육수도 아니고 매우 평범한 게 뭔가 오묘했는데요 닭국이랑 야채가 들어가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매운맛, 안매운맛 반반 1인분에 여섯 개 만두는 육수가 팔팔 끓으면 넣으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잘 떼야겠다 생만두인데다 하루가 지나서 수분이 빠져가지고 잘안 떨어지네요 속 터지는 내 만두 아이고 <웃음> 터졌네 손에 참기름을 발라서 떼어보기로 했는데요 참기름을 매운맛? 만두에 발랐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 어쩌다 속을 드러낸 매운 놈을 보니까 드네요 놔뒀다가 바로 바로 먹을 게 아니라면 얼렸어야 해요. 마음 같아서는 플라스틱 용기까지 넣고 아주 끓이고 싶었다니까요. 으악! 호두이씨만두의 연이은 속 터지는 비보의 괴성을 지르는 밥술이. 더 이상 두고 볼순 없다! 정말 플라스틱 용기도 함께 끓이기로 했나. 아, 네로 포방 껍질 떼듯이 벗겨보려고 했지만. 으 터뜨리는 건 싫어. 세번째 시도! 이번에도 안되면 그냥 같이 끓여버리지 뭐! 방법은 바로 물! 플라스틱을 먹지 않아도 되네요 얼린 만두도 안떨어질 때는 물을 묻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가게 안에서 먹으면 계란과 김도 함께 만둣국 위에 올려집니다 포장에는 오로지 육수와 만두만 제공되니까 참고바를게요 만두가 둥둥 뜨면 다 익었습니다! 파, 계란, 김 등이 빠져서 썰렁한 비주얼이지만 왠지 푸짐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생각보다 퍼지지 않고 적당히 맛도 진해 보이네요 국물부터 평범하고 서민적인 국물 맛, 자극적이지 않는데요 이미 다 봤지만 그래도 한번 잘라볼까요? 정말 시래기와 고기로만 꽉 채워졌는데요 시래기의 비중이 더 많아 보입니다 전형적인 오리지널 만두 맛을 좋아하고 시래기는 국으로만 즐기는 입맛인지라 많이 어색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익숙한 맛이네요 처음에는 묵직하다가 깔끔하고 깨어난 뒷맛에 아주 그냥 감칠맛이 도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만두 맛과는 전혀 달랐어요 일반 만두는 여러가지 맛이 아주 복합적인 것에 반해서 이 만두는 아주 심플한 편이었는데요 매운맛과 안매운맛의 차이는 시래기국에 고춧가루를 넣은 것과 안넣은 것의 차이랄까요? 시래기의 구수한 맛을 느끼려면 안매운맛을 추천드리고요! 만두 속의 육즙이 차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만두피는 부드러운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한 재능은 없지만 평범하게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을 삶았다랄까요? 만두국이 아니라 프라이팬에 튀겨도 괜찮겠네요 초간장에 찍어 먹으면 한 단계 맛이 업그레이드 될것 같아요 마치 평범했던 모습에 액세서리를 더해 멋을 끌어올리듯 밥술이도 구독과 좋아요로 꽉찬 망두 먹고 싶어요